반갑습니다. 품앤 아침입니다 어, 지샥 모델 소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계 모델부터, 모델 이름부터 소개를 할게요. 어, 시계 모델 이름은 GA1000-1A예요. 어, 그래비티 마스터라고 지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항공 컨셉 라인으로 나오는건 그래비티 마스터 그 다음 이제 해양 바다에서 이제 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은 걸프 마스터 그 다음 뭐 이제 특수한 가혹한 환경에서 어떤 쓰는 그런 데는 머드 마스터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지시학 라인업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거는 그 그래비티 마스터 중에 어, 스카이 콕핏 이라는 어,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나온 모델 인데요 어...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도 있고 뭐 블루투스라든지 GPS 기능이 있는 그래비티 마스터가 있는데 그건 가격이 너무 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뭐 얘를 소개를 하려고요 일단 케이스 시계 스펙부터 좀 보자면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한 51에서 52mm 정도 되고요 두께는 이게 한 17mm 정도예요 이게 왜 코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껍냐면 이게 그 충격 방지를 위해서 그 시계 내부 안에 어떤 쿠션 역할을 하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두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수는 당연히 200m고 지작 대부분의 시계가 그렇듯이 무게는 85g이에요 굉장히 가볍죠? 100g이 안되니까 그 다음 러그는 26mm 사실 이 지샥으로 시계줄지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러그 사이즈는 뭐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그 다음 러그투러그는 49mm 입니다 그 다음 글라스는 이게 미네랄 글라스예요어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베젤을 감싸고 있는 이 코어 가드가 지금 유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도 기스가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왜냐면 이렇게 떨어져도 이 코어가드, 주변, 이클라스 주변에 있는 코어가드가 막아주기 때문에 에, 기스가, 미나랄 클라스긴 하지만 기스가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어, 다이얼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죠. 사실 이 모델이 그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액정은 반전 액정인데 아예 하얀 반전 액정이 아닌 모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라서 얘를 갖고 왔어요 어, 전체적으로 검은색 다이얼에 어, 핸즈는 흰색이고 어, 안에 이제 프린팅 되어 있는 어떤 글자는 주황색으로 프린, 프린팅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숫자가 섞인 하얀색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젤 밖에 바깥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뭐 30단위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그 다음에 야광은 어 이게 야광이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핸즈랑 그다음 인덱스 바깥 부분에 그 다음 에 인덱스 바깥부분에 요 하얀색 끝부분에 이제 야광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비행기 주황색 부분이 바닥에도 그 야광이 있어요 이따 야광 테스트 할때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사실 10시 방향이 비행기 모양의 인디케이트가 있는데 이게 움직여요 기능 조작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10시 방향이 비행기가 움직이죠 그쵸?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밴드는 러버밴드 고요반단히 음,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보통 지샥의 시계들은 이렇게 두 개의 버클이 있죠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구멍이 있죠 그다음 이제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 보면은 지샥 모든 시계는 이쇽 레지스트라는 이 음각각인이 있고요 그다음 모듈 번호 5302, 그 다음 이제 모듈번호 5302그 밖에 여러가지 글자들이 새겨 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 소개 및 어, 시계 기능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어, 모듈 5302구요 1호차는 한달에 15초 입니다 그 다음에 퍼페추얼 캘린더가 탑재된 컷치라서 2100년까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시간이 알아서 잘 맞춰집니다. 어, 광으로 충전되는 그 솔라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배터리만 들어가고 솔라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이 시계의 기능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 시계의 어떤 기능 설명은 차후에 제가 어, 시계 조작법만 다루는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어... 6시 방향에 그 디지털 시계가 있죠 10시 4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지금 3개 시각이고 원래대로 돌아서 지금 현재 오후 7시 4분인데요 지금 숫자 초침 28, 29 바로 위에 보면 뭐가 깜빡깜빡 있을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시계가 여기보면 여기도 하얀 점이 있죠 요건 이제 세계 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현재 시간이랑 어 세계 시간을 동시에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볼펜 침 갔다가 이렇게 글래스를 이렇게 긋고 있는데요 이 글래스가 미네랄이긴 하지만 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어 기스가 날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 조작을 좀 해볼게요 기능 조작을 자 이게 어, UTC라고 해서 세계 어, 시간 요거는 어, 스탑워치 100분의 1초 기능까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타이머에요 예를 들면은 10분에서 거꾸로 이렇게 타이머가 조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누르면 이건 SIG라고 해서 여기서 알람 기능이랑 어떤 시간 조정할 때막 삑삑 소리 나는 어떤 알림음 온 오프 기능을 여기서 해요 알람이랑 어떤 알림음 온 오프 조작을 여기서 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간으로 들어와서 지금 기능을 바꿀 때마다 여기 인디케이터가 돌아가죠 8시 방에는이 비행기 모양의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시계의 어떤 디자인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온도 측정 기능이 있어요 여기 4시 방향 얘를 누르면 지금 30.7도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템프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근데 신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 이 온도 센서가 이 밑바닥에 있는데요 제가 이 손가락을 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려면은 아예 시계를 따로 손가락이라든지 손등에 따로 떼어놓고 측정해야지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시 방에 이 콤프라고 돼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방이 측정이 돼요자 얘를 누르면은 지금 초침이 제가 시계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동쪽을 가르치고 있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초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정북이에요 항상 정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아무리 제가 시계를 이렇게 조정을 해도 정북 방향은 바뀌지 않죠 예.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어이 시계의 그 야광을 좀 측정하려고요 제가 불 껐는데요 일단 축광을 잠깐 해볼게요 자축광을한 어, 상태인데요 지금 핸즈랑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끝부분에 그 다음에 비행기 바닥에 있는 그세개의 면이 지금 야광으로 빛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라이트를 또 키면은 다른 부분이 또 빛나요 이게 카시오만의 어떤 재밌는 기능인데 이걸 카시오에서는 네온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를 한번 키면은 또 다른 부분이 빛납니다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라이터를 키면은 원래 안 보였던 숫자 10이랑 3이랑 9그 다음에 초침 끝부분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초침 끝부분이 빛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걸 이제 카시오에서는 뭐 빛의 반응에서 빛난다고 해서 뭐 네온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어 카시오만의 어떤 특별한 그 기술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를 제가 지금 시계 어두워서 안 보이고 있지만 시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게 라이트가 켜지는데요 그 카시오 시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버튼을 굳이 안 눌러도 시계를 이렇게 한번 손목에 손목 부분을 꺾으면은 알아서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런 것을 오토 라이트라고 하는데 요걸 지금 한번 시계를 한번 꺾어 볼 꺾어 볼게요. 자, 지금 시계를 한번 꺾었을 때 이렇게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려고. 어 시간을, 이렇게 시계를 꺾으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알아서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오토라이트 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 편한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야광도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도 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어 인터넷과 기준으로 어 20초반의 가격 중에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개성 있고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샥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어,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고 뭐 전파라든지 블루투스, 뭐 GPS도 있고 더 만듦새가 좋은 지샥 모델들은 많아요 뭐 지스틸, 뭐 MTG, MRG 뭐 이런 모델들이에요 근데 그런거는 가격이 50이나 100이 훌쩍 넘어가요 어, 제가 어추구한 어떤 가성비 좋은 모델에 조금 가격이 나가서 어좀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저가의 지작도 또 많아요 뭐5600 시리즈라든지 뭐 빅페이스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모델들 근데 그런 것들은 특히 5600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고 너무 캐주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거에 반해서 이 모델은 뭐.. 스포티하지만 뭐.. 너무 또 캐주얼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음.. 모양이 되게 디자인 모양이 되게 개성적이라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후속모델이 GA1100이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GA1100은 이거보다 약간 디자인이 다르긴 한데 조금 뭐랄까.. 조금 다이얼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물론 얘도 조금 단점은 있어요. 스스로 이제 단종이 돼서 점점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반전액정이잖아요. 그래서 반전액정을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디지털 시계 볼때 조금 불편하다고 그런 <웃음> 어,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리뷰는 여기까지 예, 여기서 마치고요. <웃음> 어, 구독, 시,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